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어, 닌텐도 스위치 라그나로크 서버가 오픈이 됐다고 했고 또 커뮤니티 크리처 보팅 저번에 알려드렸던 새로운 공룡들에 관한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룡들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총 10종류의 공룡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라자나는 마다가스,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매우 큰 선사시대 악어로 어, 티타노사우루스와 비상 이빨을 가졌다고 하고 뼈와 힘줄을 부러뜨리는데 사용되는 티렉스보다 톱니 모양이 더 컸다고 합니다. 이게... 티렉스보다 더 좋다고 해요. 악력이 게임 내의 능력은 어 능력 측면에서 볼때 라자나는 빨로 뼈를 부러뜨리는데 매우 강력 약간 출혈 데미지나 뭐뼈 부러뜨리는 그런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줄것 같고 먹이나 적을 물고나 후 디버프를 주고 달리거나 점프를 할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. 라자나는 렉스보다 약하지 않으며 동일하다고 볼수 있다고 해요. 이 공룡이 이 공룡을 라자나라고 하고 60공룡의 수중공룡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표본같이 생기는데, 아스나닉스, 에스너닉스라는 그 자이언트 치타라고 해요. 이 치타는 테이밍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아스나닉스는 검치오나 어, 그 다이올프 그 종류에 있는... 어 공룡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부터 좀 크고 약간 좀 크다고 하니까 얘가 치타고 얘가 아스노넥스인데 정확히 뭐 디자인된 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얘는 어 기절테이밍이네요 얘는 더케이블 라이언 사자래요 이름이 더케이블 라이언이고 판타라 아... 아트록스 판타라 아트록스라는 공룡 공룡? 사자? 네. 어왜 왜 요런 공룡들이 좀 많죠 요번에는 길들여진 성인 판텔 아테로스 믿을,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탈수 있는 전투 동물로서 앙컷사자 무리와 함께 더큰 적을 약간 섀도우메인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앙컷가 있으면 더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사자는 가죽을 수집하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해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동하는 데는 에 아주 좋고 C키를 누르면 약간 섀도우메인처럼 투명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리고 틸라 콜레오 처럼 약간 그그 잡아 그 끄는 물어 뜯는 그 매달리는 약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보시다 얘는 약간 케찰 같은 앤데 그아 공룡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크리스탈 아일에서 안장을 끼면 막 수류탄 던지고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보면 폭격력 안장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고 <목소리> 헬서 갭테릭스 헬서 갭테릭스 라는 이름이고 얘는 어 전투능력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의 제왕 이라고 칭호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에 있는 생물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공중 공룡들에게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하고 그들 또한 비행 중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비행을 기절시, 기절시킬 수 있는 다이빙 슬랭 공격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몇몇 미친 생존자들은 폭격기 안장을 높은 곳에서 수류탄을 수, 떨어뜨릴 수 있도록 했다 뭐 공중 공, 공룡들 공중 생물단에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안장이 약간 그 크리스탈아일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폭격기 같은게 있어 가지고 수류탄을 던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여기 다음 친구 이거 벌... 벌레 친구 아이거 약간 그림으로 해놔 가지고 약간 보기가 좀 애매한데 좀 보도록 합시다 이름은 이름이 좀상 신기해요 라이나우 라이 나이 오 니더 라이나우 오 니더 라는 이름이고 어 하늘의 기가노토 라고 불리네요 얘가 가장 오래된 어 공룡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뭐 그런 공룡이라고 해요 어, 물에서도 다닐 수가 있어? 이렇게 상어나 렉스 같은 애들을 이렇게 찝을 수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이렇게 찝을 수가 있네요 큰 거는 이렇게 한 마리만 찝고 작은 것들은 이렇게 두 마리씩 어, 이동시킬 수 있고 약간 파밍할 때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물 속에서도 약간 수영이 되고 뭐 약간 신기한 그런 곤충인 것 같아요 자이언트 마운틴 고트라는데 사냥이래요 사냥 사냥 어 위험한 지역을 뭐 자원들을 뭐 무거운 자원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어 자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. 이 감지는 레벨링을 통해서 어, 강화를 시킬 수 있고 철, 옵시 흑요석, 어 크리스탈, 뭐잼 그런 거 있죠. 뭐 블루 잼, 레드 잼, 뭐 그린 잼 그리고 오일, 수액, 유황, 어 실리카, 진주, 흑진주, 뭐 나무 그리고 소금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근데 굳이 이렇게 이, 이 공룡 이 사냥이 좀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만 보고. 그리고 다음 거아 물소 이 물소는 이제 우유를 준다고 하죠 솔직히 저번에 이 물소 친구 나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우리 우유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우유를 준대요 그래서 이제 공식 같은 데서는 에 이제 이 친구만 있으면 와이번 키우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는 에그클레터 라는데 어, 이 친구는 패스 합시다 뭐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을 운반하고 어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는 블러드하운드 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고르고놉시스 라고 하고 높은 레벨의 공룡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능력이 숨어있는 적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, 먼 거리에 있는 적을 또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. 무슨 냄새 같은 걸로. 근데 뭐 냄새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는데, 뭐, 적, 적을 뭐 물거나 한번 씹거나 막 그러면 그걸로 이제 추적을 할수 있나 봐요. 아, 그리고 이거, 이거 또 벌레 같은 건데, 어깨에 매달릴 수가 있네, 벌레가. 나무로 테이밍을 가능하네. 선인장수에, 뭐, 케이크 이런 걸로. 어, 스카운노트의 룬을 노트랑 룬을 또 차, 센서로 이렇게 찾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. 어, 좋은 좋나?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,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룡 어, 투표해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. 안녕.